예민아네 화나네. 장동님들래곡을 진지하게 봤지 마. <웃음> 야민아네. 화나네. 덕교로 봤지 마. 이 사람 좀 잘라내줄듯! <웃음> 지금! 지금! 어, 팔로워할래? 구독할래? 아니면 뱀먹을래? 아니 솔직히, 솔직히 이런 목소리, 이런 목소리로 어 예. 아, 예, 어 백디 이러면 너네들이 섹시하게 봐줄거냐고! 아니잖아! 준비됐어? 까볼까? 자, 지금부터 확인들어가겠습니다따아란따라란따라란따아란 달아란, 아란달아아우우아아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. 간단한 공지를 하려고 합니다. 지금 방제에 적혀있던 방제에 적혀있는 것으로 제가 얼공을 하려고 하는데요. 친구들은 알 거야. 꾸꾸르말고꾸꾸르말고 말고. 나가! 너네들 다 나가! 나가! 아가 나가, 나가! 이제 아가 나가, 나가! 나가! 와, 아가씨 피부가 정말 새하얗고 오이오이 오이 믿고 있었다아역캠으로 <웃음> <웃음> 전향하죠. 아, 진짜 역캠으로 전향해도 괜찮지 않을 것 같나요? 와, 아가씨 배고피부시네요. 맞지, 맞지. <웃음> 안 짧아! 어, 캠이 여기 위에서 아래로 되어있는 것 뿐이지 안 짧아! 안 짧다! 안 짧다고! 일어서야 아가씨 싫어.